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지금 학원에 출근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거의 한달 동안 자리를 비워놔가지고 먼지도 많이 쌓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청소 좀 하고 하려고요 오늘은 수업이 저녁 수업밖에 없어가지고 좀 낮에는 한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도 좀쫙 하고 수업도 준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요 일단 청소하러 가볼게요 창고 창고라서 좀 더러워요 대걸레 아.. 청소 다 했는데 아니..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아니 이거.. 전에 한번 쓸기라도 한 거예요 이거? <웃음> 이거 좀 원장님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아 이거 거의 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웃음> 쓰레기통 완전 산더미 가돼요 산더미가 아무튼 청소를 하니까 확실히 좀 개운하네요 뭔가 하원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은? 잘했어 제가 근데 살면서 이렇게 넓은 공간을 처음 청소해봤어요. 진짜 한두 시간은 청소한 것 같은데 이제 한동안 청소 안 해도 되겠죠? <웃음> 小王听说这次考试特别难你的成绩怎么样对不起我是第一次来北京你问问别人吧是吗那快准备晚饭吧准그죠 준비하다. 그래서 준비 다 했어요. 준비하오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아니 제가 여기서 수업을 하루 종일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하면서 좀 단점을 좀 발견했어요 무슨 단점이냐면 살 있죠 계속 앉아서 막 쓰잖아요 막 머리 쓰고 막 입으로 말하니까 칼로리 소비가 되나 봐요 그래서 계속 배고파 근데 계속 앉아 있는데 계속 배고프니까 또 먹고 살 찌고 운동도 안 하고 반복이에요 반복 얼마 전에 제가 아웃백 갔다가 이거 빵을 바라는데 유통기한이 어지기까지인데 먹어도 되겠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거는 망고 스프레드 엄마가 건강 유의하라며 준 두유 이건 두 박스 가져와서 두 박스 아까 밥 먹었는데 왜또 배고픈지 모르겠네 진짜 오 망고 냄새 보소 음안 상했네 어, 둘랑잘 맞는데 이거? 그 두유의 그 고소함? 네, 그런 게좀잘 맞는 거 같아 아웃백 참고하세요 그리고 제가 수업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확실히 수업이 재밌기는 해요 재밌긴 한데 약간 처음 본 학생들이랑 이렇게 처음으로 대면하면 너무 어색한 거 있죠 아... 제가 가이드했을 때도 항상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외국인과 첫 만남과 우리 학생들과첫 만남은 그게 좀 약간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팜은 할수록 나아진다는 게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업할 때 조금 버벅이는 게 있었는데 수요일 목요일부터는 그래도 확실히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오늘 또 본다는 생각에 되게 기대가 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준비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 같고 아무튼 계속 먹을게요 아 힘들어 아니 제가 다이소에서 살면서 이렇게 많은 물건 사본 적 처음이거든요 제가 얼마 사는지 보여드릴게요 4만 0 원어치 산 거예요 저는 다이소에서 웬만하면 만원안 넘기거든요 진짜 역대 최고입니다 그 정도로 물건 많이 샀어요 근데 좀 신기한 게 사면 살수록 또살게 많아지고 또 사면 살수록 되게 그런 물건을 사는 희열이 느껴져요 <웃음> 그래가지고 좀 약간 안사도 될 만한 것도 사게 되더라고 오늘 완전 다이소 파티를 했네 뭘 샀는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쓰레기통, 방석, 걸레, 세탁바구니, 거울, 물티슈, 타월, 컵, 가글, 비누깍, 물티슈, 수저통, 치약 칫솔 밥주걱? 화분 받침대 아니 갑자기 엄마가 방에 인테리어 좀 이쁘게 하자고 공기 정화 좀 하자고 화분을 네개나 사와가지고 좀더 담아볼게요 아 꽃은 이쁜 것 같은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작은 거 뭐지 이게? 이거 아스파가라스 아니에요? No. 그냥 먹는 거? 환가? 어떻해 이거 어떻게.